원래 일로서 보던 형이 약간 어디가 좀안 좋아서 빠졌는데, 형이 일로 볼수 있냐고, 본적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냥 해봤다고 하고 일루나갔어니저 초등학교 때 처음 보네요.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처음 봤어요 지금 중요한 상항에 나와서 좀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타고 오길 좀 바랬어요. 타고가 아, 오지 않아? 네, 오진 않고 그냥 나도 한것만 잡았는데, 그래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. 맞아요. 특히 대니빈 잠깐만. 아 제가 쓰, 지금 쓰, 원래 쓰던 블러브가 조금 마음에좀안 들어서 지찬이 블예 네, 지찬이 블러브가 있는데 하나 더 있길래 껴봤는데 괜찮아서 끼다가 좀 이렇게 됐습니다. 네, 일단은 일단은 그냥 쓰겠다고 하고 아 빼신 건 아니야. 빼는 건아니 선물? 아니요 그냥 일단은 같이 이어 맞네요. 원중이 맞네요. 원준. 맞아 맞아. 네좀 사용을 해서 좀 네. 괜찮아지셨나요? 네 괜찮아요. 진짜 마음이 좀 심적으로 편해져가지고. 피하시면 <웃음> <캐시만> 안 돼? <했어>? 피하지. <웃음> <웃음> 근데 제가 한거 어떻게 하셨세요팬들이 아. 바로 아 바로. 그 얘기하지 마라. <웃음> 치겠다 오늘. 그마나 그 하시고? <웃음> <웃음> 저희가 고등학교 때 대만 전주열에갔는데 승규가 경기고, 제가 인천 인데 같이 만그 같은 데에서 만난 거예요 숙소에서 그러면서 이제 막 그때 게임도 막 하면서 그때 좀 친해져가지고 저희 같은 팀에 또 그게 내가 그것도 8, 구라운드 연달아 와가지고 그때 루키스 테 이때 방도 같이 썼고 그러면서 약간 가까워졌지 근데 저희 때부터 한명1인실로 바뀌어서 방을 같이 쓰진 않았는데 항상 같이 쓰는 거 마냥 붙어있었죠 솔직히 근데 훈련할 때도 그 정도면 붙어있는다고 볼수 있죠 승리가 승리야 <웃음> 이제 카톡이 처음에 이 제가 제 먼저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았어요 심야. 그리고 이제 승리가 이제 소식을 알았는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이승아 됐다 <웃음> 이제 이제 너의 시간이 시작된다 고 이러면서 <웃음> 이상한 말들을 <웃음> 항상 해주죠 그런 말을 그때뿐만 아니고 피드백 통상 그 서로 보고 느끼는 거좀 얘기해주는 것 같고 항상 뭐 둘이 서을 야구 얘기를 되게 좀 많이 하거든요 이거 승규가요? 아 어, 많이 써주죠 진짜 밥도 많이 사주고 칠도 많이 사주고 승규가 두번 사면 어, 제가 한번사 그게 훈련 훈련이었어요? 아니면 네, 네. 그 경상이 아니고 문경! 아, 문경 원정 가서 큰 텐데 스윙하는데 거기 근데 그선그 예, 그 아, 아, 그 아, 봉이 알겠습니다. 있잖아요 예. 뭐라 그러지 어쨌든 그 봉이 막있렇게 있는데 그거 이제 포인트 삼아 앞에 두고 잔발 치면서 빠른 스윙 막 둘이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찍어서 올렸거든요 몇몇 그 팬분들이 그 영상 아직 살아있냐고 물어보셔 가지고 아예 제가 게시물로 올리긴 했는데 제가 아마 삭제했을 거예요 렛츠 아마 그때 다음날 저는 시험 안 나갔고 둘이 안 다친 걸로 기억하는데 와우 wow. 아저 같은 그 에이전트 아는 분께서 이렇게 잠실 갔을 때홍창의 선배님 만나서 배트 하나 얻어주셨어요 음. 근데 이게 또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만나서 인사드리고 잘하고 있다고 더 잘해라고 해주셨어요 배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달로만받은거예요네 어떻게든 잘 해야겠어요 안부르지 밖에 쓰는 중 보통 근데 연습할 때는 다른 매트 쓰고 실합 나갈 때 다른 저기 매트 그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근데 또 연습 때 차야 시합 때쉴수 있기 때문에 안 깨지면 챔피언 다이스 감사합니다.